여기에 오늘 그 우리가 배운 내용들하고 합치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중심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시련 중에서라도 교회 안팎에서 진정한 경건을 해, 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공율에 의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께로부터 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고백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현세태에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웃음> 성,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인데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겠고요그 18절 19절까지의 내용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웃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전체 본문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에서는 말로만 친절하고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에서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웃음>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로 25절에서는 행암이 있는 믿음의 성경적인 예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이고 또 하나는 라합에 대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몸의 비유를 들어서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 18, 19절까지 이제 차례대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그 어, 14절, 15절에서는 두 개의 그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첫 번째 질문부터 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민노라 하면서 겉으로만 형식을 갖추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고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응. 과실나무가 허우대만 멀쩡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화목으로밖에 는 달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고백만 하고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알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고 입술에만 붙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타났지만 장자와 같이 가겠노라 해놓고 안간 그런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현실은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그 펼친다든지 세상의 구조적 구조적인 악은 어찌겠는가 어쩌겠는가 하는 것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방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서정을 말로만 받고 능력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 교리로 교조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생명의 양식으로는 안 받은 거죠. <웃음> 이런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 과거에도 존재했고 요사이도 도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 볼때 아주 수월치 않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어, 그 하는 그 고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내면적 가치가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뛰어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그만 주저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가려져 있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다 찝어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또 25장 45절을 보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마다 들어가리라. 행암이 없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행암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공로를 삼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안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 참조하시고요. 다시 생각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적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그것이 이루어질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주님의 그, 이, 이,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웃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없는 성도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제하고서도 신앙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들. 그만큼 개인적인 믿음이 눈이 개인적인 믿음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믿음의 행위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인생 행보 중에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만 일이 뛰고 절이 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의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회 아로도 본연의 일들이 있어서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신행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생활과 교회 아로도의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여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혹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 장성했다고 하고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고 흩어져서 쉴 때에도 말이죠. 그게 신앙의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분리시킬 수가 없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하자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역동적인 행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인도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여도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시 상황이나 혹은 평화로운 시기나 혹은 박해가 있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기타의 어려운 난문제들이적체하여 있다고 해도 그것에 지장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믿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의 정보를 알고 시인하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아주 굉장히 그 구속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으로 각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각 나라의 형편을 주장하셔서 그 수준에 걸맞게 선하신 인도로 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알지 못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만 존재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거기에 속한 자들의 형편과 수준을 세밀히 다아시고 인도에 가시므로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이 주의 은택을 입은 백성이라면 믿음의 행보를 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그를 부원하겠습니까?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아무리 좋은 곳으로 잘 갖추고 있어도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시품에 불과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실들을 전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존재에 있어서 그 평균케 되는 사역을 하고요. 지식으로 평균케 되고, 또 재물로 평균케 되고, 명예로도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 층아가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어떻게, 어떻게, 그,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그러면 그, 이제, 그 사랑이 서로 골고루 나눠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그 믿음과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행함으로 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냥 더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몸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다 반드시 그거 온몸에 신경을 써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몸된 사람들의 그 행태가 되는 거죠.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는 그건 한 몸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해를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으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친절한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보듯이 지옥에 간 부자만도 못한 행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적어도 그런 거지를 자기 집 앞에 두고 자기 집에서 나가는 잡다한 부스러기지만 그 거지가 그것 정도는 누리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에 예로 든 경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생활의 가장 밑바닥 그것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 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알아서 앉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열불나게 쫓아다니요 교회 안에서. <웃음>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은 말로는 친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돕는 사람은 반드시 도우려는 움직임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려가죠. 저 사람이 지금 넘어지게 생겼으면 길에서 미끄러지게 생겼으면 달려가서 그걸 붙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부터 하지 말로만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지시만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달려가는 거 진정으로 할, 뜻, 할 뜻은 할뜻 없으면서도 공연이 도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부터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상의 궁유를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단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궁률에 기초한 행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본대로 주님의 큰 궁률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절대로 절대적인 약자들에게. 구체적인 공유의 행함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자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리도 안에서는 형식이, 형식이 저기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토인들의 모든 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 바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 저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궁유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핑계대고 할 일을 안하는 거예요. 사도의 이런 가르침은 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에서 58장 2, 2절로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뒷부분만 이제, 이사해서 뒷부분을만 읽어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면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입히며 또골육을 위하여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말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영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해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인 관예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가진 것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원망을 듣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축복받았다고 가졌다고 가서 예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내가 한 것이 없나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의식 이전에 마땅히 준비된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마 29장 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정한 경건을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전에 고넬료에 대해서 봤잖아요.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의인이 어떤 행태를 보이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지식은 그냥 정보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지식이죠 네? 생명 움직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가난한 자들 내 사정을 알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은거죠. 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안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자는,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 이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 경제 논리대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걸 흘려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고 의식만 갖추고, 다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만 친절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해. 뭐, 얼마나 힘들어.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음.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실효를 전혀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기만된 믿음 가운데 자신이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진짜 거짓말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거짓말 주님이 참이시면 주님이 그 참인 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참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참인 것을 말은 인정하면서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쟁이. <웃음>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저주받은 믿음이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격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 과정의 완성을 이룬 단계에서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 아, 도착받을 사람도 기뻐하잖아요 예? 뿌리를 내리고, 어, 뭐, 잠시, 뭐, 그냥, 어, 싹쓸, 줄기를, 그, 고 말이죠. 그, 꽃을 피우고, 해요. 아, 기뻐하죠.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 열매가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완성을 이룬 단계에서라야 그거 과정이 의미가 있다. 완성이 없으면 과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관계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는 조주받은 믿음이다. 중도의 그 기쁨이 소멸되고, 감격이 쓰러져 없어져 버린다면, 그때까지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할 때에라야 그 중간의 과정의 일들이 참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사의 예를 예로 들자면 가을까지 가서 결실하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논하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를 한 것을 말해봐야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농사꾼이 가을에 결실도 못한 얘기를 아주 여름에 그냥 그, 그 수고한 얘기까지만 해버리면 그게 뭐뭐 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잘했다고 하는. 헛수고했네 그래 열매가 없으면 헛수고했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예를 들고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와 귀신들의 믿음에 대조하여 연결합니다. 죽은 믿음을 딱 얘기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반대의 예를 두개 들고 그 다음에 진짜 긍정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하고 라베의 근데 극단적인 반대의 두 가지까지만 오늘 볼 겁니다. 여기에 행함이 있는 자들은 믿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행함이 있는 자들에 대해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양심을 따라서 행함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나름대로 덕성이 있는 자들과 대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덕성이 있어서 복지활동 하잖아요. 근데 신자라고 하면서 복지활동 전혀 안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한테 네 믿음을 보여라난내 내 믿음을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음. 다시 말하지만 이런 비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도덕적인 행위라도 불신의 것과 신자의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에요. 그런데도 땅에서 조금 앞선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그게,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양심에 의한 것이고, 신자의 것은 말씀과 성신님에 의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상적인 믿음에 의한 행위가 없이는 불신자에게 오히려 공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고 용복잖아요. 그 소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개신교도들이 쭉쭉 빠진답니다. 그개 개라는 말은 그 개독교 개신교하고 기독교의 합친 말이 아니고요. 개신교하고 기독교를 합쳐서 개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개라는 말은 흔해 빠진 거예요. 근데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 개살구, 개복숭아. <웃음>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한테 욕먹을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말이야. 아, 불신자보다 욕심을 더 부려. 자기 입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찾고, 그러고 신자라고 하면. 그 불신자 중에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개독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고 손가락질 하게 되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조차 욕을 먹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 29절에 그 이방인의 죄가,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행, 율법을 행한 즉 할래가 유익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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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음. 방금 읽은 그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응. 야고보는 이런 행함 없는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귀신에 대해서 생각 이렇게 봅니다. <웃음> 다이모니아, 다이몬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그, 원래 그 뜻은 털복숭이 그런 존재, 반인 반수 같은 존재. 반인 반수 같은 존재. 근데 이, 이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그, 13장의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주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 말씀드렸지만, 그, 저, 계획연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귀와 관련된 표현이 8,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 뭐 더러운 영인이 무슨 뭐뭐 뭐 귀신이니 무슨 마귀니 악한 자니 또 아주 그외에그 개구리 같은 영인이 뭐 그런 표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70번 정도가 그 이게 사탄과 마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이 본문 이거를 안 하고 어, 그 누가복음 4장 33절 절 33절로 37절 말씀을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경건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 그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웃음> 우리가 당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소리 질러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아놓고, 뭐라고 또 바꿔서, 우리라고 하는 걸 나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 나는 당신이 누군 줄아고 우리와,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의 한 체계에요. 마귀라는 게, 한 지, 질서 있는 체계에, 그, 그, 서로, 저, 저, 희들끼리 싸움은 그 나라가 성립되겠냐?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웃음> <웃음> 주님이 그 쫓아내시잖아요. 아무튼, 아, 이 귀신은 본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그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갇힌 그들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 손과 반대해서 악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그, 그, 제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들을 내쫓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권세를 한시적으로 주셨다. 그 그것은 제 속성대로 하는데 이제 연약한 자들과 그 자기의 자식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도록 종말까지 그 일들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부동의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라. 또계시록 어, 12장에 보면 저들이 선한 천사들인 미가엘 천사와 그 무리들과 싸워져서 땅에 내쳐져서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하 것이 에, 저 12장 7절로 9절 또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목소리> 예 뱀, 꼭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낸 자가 이 땅에 내어 쫓겨서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웃음> 그러고 이제 이 땅에 쫓겨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 그, 못된 줄 알고 그, 남자가 낳은 여자를 비박한다 이건 교회를 비박하는 거잖아요. 한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귀신들의 존재가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어 몰려났는데 한시적으로 제때까지 이제 그 악한 속성을 발휘하면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활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존재 가운데 나타나는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들, 그런 존재인데, 귀신들도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의 제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또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한쪽 공중에서 쫓, 저기 뭐, 이 땅으로 쫓겨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공포에 의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게 이제 주님이 구속사의 전진의 때가 있잖아요. 그그 차서 있게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들이 마귀들이 막 반대하느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면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 그 정한 때까지 그 잠잠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군대 귀신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그 뒷부분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방금 읽어 본 대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두려워하며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내용을 보면 귀신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저들은 엄미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비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공포감으로서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 하에 자기들의 악한 속성대로 움직여 그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전혀 움직이기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하나님의 일도 알고, 자기네 때도, 때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그 부복해서 살아가진 않는다. 이게 이게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정반대의 경우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단의 그 경우를 비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보다도 못하다. 그런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신자들의 그, 그, 열매보다 못하고요. 관념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손을 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손을 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손을 펴요. 진짜. 안 보면 책임 안 지고, 보면 그냥 겨우 생색이나 내고,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딱 붙은 자로서 행보를 행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산 믿음인 거죠.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믿음보다도 못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의 그 휘하에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요 진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돼서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일분을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고 그 소원위에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웃음> 자문 30장 12절에 보면 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 그렇지 야거보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얼굴에 더러운 거 보고 거울 비춰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율법의 거울을 딱 비치고 다른 사람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행하지 않냐? 판단하고 심판하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소 말씀은 요다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응. 야고보소가 신약의 지혜서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응. 칼빈는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태양 가까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철학적인 <웃음> 말인데요. 태양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태양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뭐 김홍전 목사님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읽은 것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그 구동체가 돼가지고 원동력이 돼서 실제 에너지원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행위, 품성 이런 게 나타나야 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정리된 내용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적인 믿음의 예를두 아브람과 아, 라압의이를 예를 들었어요.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말이죠. 진짜 해야 할일 구속사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사명이 늘 뭔지 신자로서 그,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크를 탐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그, 그게 아름다움,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야지 하나의 나라의 모습인데, 그, 그들이, 그들의 실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보다도 못한 거지. 그, 그, 그거 같은 거죠. 또, 불신자의 믿음보다 못한 것. 그니까 우리는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아니면 내 손을, 그 사람 배고픈 걸 알면 손을 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항상 본질, 목표를 이루는 것을, 회방받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항상 개인에 매이게 하고, 정욕에 매이게 하고, 보이는 것에, 그리고 느낌에,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의 꿈, 개인의 세상의 그런, 땅의 그런 수준의 안에 갇히게 하고. 그, 그게, 그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말로만 개념화 해가지고 이해하고, 실제가 없는 것. 그거는 진짜, 참 죽을 믿음입니다. 저주받은 믿음이.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우리 아난나한텐 그런 게 없어. 이거 하면 의미가 거짓말쟁이고요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공, 공부를 하면서 내년 수련회 할 거를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언어학에 대해서 내년에 공부해 볼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그것에서 건져서참 참을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 완전히 거짓말 대상이다. 그걸 인정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10에 대한 내용을 9까지, 9.9까지만 얘기해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웃음> 화이트, 화이트 라이, 뭐, 블랙 라이, 이렇게, 검은 거짓말. 또, 일본에서는 새빨간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새왜 새빨, 새빨간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는 우리 잘 모르고 쓰잖아요. 그 적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완전이라는 뜻이 있단.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 어떤 사람들이 우, 우, 우수개로 거짓말의 어원을, 뭐, 거지들의 말이라 그렇게, 그건, 그 틀린 말이고요. 꺼져가는 말. 거진 이제 말이 그 저기 진짜 말은 꺼져가 사라져 가지 않거든요. 진짜는 사라져 가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은 다 사라져요. 가 꺼져가는 말, 꺼져 꺼진 꺼진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된 거. 거짓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돼. 그게 어원적으로 그래. 참이 아닌 거짓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린 진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거짓말, 정신병, 우상공장,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실을 알아. 내가 살인자, 폭행자, 간음자, 그 내가 거짓말하는 자. 그걸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표예요. 그럴 때그 사단이 그 미혹하는 곳에서 피어 피해갈 사단이 자기 세력화 하는데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배경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